한다면 하는, 하고 싶으면 하는, 할수 없어도 하는. <웃음> 제가 사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 높이뛰기 1등이어가지고 서울시 대회를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는 건 높이뛰기가 좀 자신 있고 요새 그 펜싱장도 많이 좀 생기고. 또,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본다면 펜싱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웃음> 10년이 넘은 얘기여가지고. 아, 저는 중립입니다. 앞에 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굳이 찾지 않습니다. 일단은 좀 진정성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가지고, 그 시대 때 이렇게 살아남아야만 했던 처절함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절함을 기반으로 어, 살아남고 그리고 그런 어두웠던 시대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또 여자를 만났지만 그 시대의 남성상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의 사랑법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표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속자들의 탄이로 가고 싶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입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없이 신나게 놀고 싶어요 3년간 딱히 여름이라고 해서 보양식을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삼계탕 가끔 가다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장어도 좋아해서 가끔 가다 장어 챙겨 먹습니다 이민호? <웃음> 하루에 한 번은 그래도 저를 검색해 봐가지고 어 이거는 챙겨다닌다고 라 하는 것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뭐 핸드폰?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 셀프 자가 격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자가 격리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잘 가요, 집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오히려 좀 하루가 긴것 같이 느껴지고 집에 있으면 하루가 왜 이렇게 짧지? 라고 느껴질 만큼 집에서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다 보니까 혼자 한 말? <웃음> 뭔가 이렇게 좀 깊은 대화보다는 그냥 장난스러운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이제 개인 작업들이나 또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어떤 뭐가짜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얘기나 이 작업물에 대한 그런 공통된 얘기들을 주제로 대화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다면 하는? 하고 싶으면 하는? 할수 없어도 하는? <웃음> 어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로라 보러 가기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 오이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저희 팬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또 오이를 굉장히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근처에 오이가 있으면 일단 저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오이를 치우거나 네. 화성? You what? <웃음> 아니 면뭐 가족들이랑 가야죠 네. 한국이 아니고 또 지구가 아닌 좀 특별한 뭐 산다면 화성에서의 삶은 어떨까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와 관련된, 또 저를 아는, 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행복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 일단 오랜만에 화보를 조금 기존에 찍었던 톤이랑은 좀 다른 결로 찍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작업인 것 같고 이 결과물을 또 팬분들은 좋아해 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빠칭코도 어쨌든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하고 있고 아마 내년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또 팬분들은 작품을 항상 기다려주시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빠칭코란 작품도 잘 나와서 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카이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